왔다! 왔어! 진행자 왔습니다 오늘은 참새 시리즈를 두세 가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탄조끼 입은 참새들입니다 아, 때거지를 전부 다 방탄조끼를 입었어요 자막 방탄조끼 입고 난리 부릇을 칩니다 그런데 한 놈이 그 중에 또 흥이 나가지고 자 방탄조끼를 이었다다다이었다다다 하면서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캐는 다 이런 와중에 방탄조끼 사이로 탁 펼칠 때 포수가 총을 기려서 쐈습니다 전부 다다 다 살았는데 코놈만 죽었습니다 너무 날뛰면 안됩니다 두번째 참새 시리즈 이야기입니다. 참새 두 마리가 전부터 앉았습니다. 그리고 포수가 오늘은 한 놈만 잡을 생각입니다. 그래서 총을 한 방을 장전하고 발사한 맹중입니다. 한 놈이 마다떨어졌습니다그 옆에 있던 참새 한 놈은 그 총소리에 도망을 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. 참새 백 마리가 죽었다. 백 마리. 참새 100마리가 죽었다. 그래서 포수는 어해하고 아니 내가 한 놈만 죽였는데 왜 100마리 죽었다고 그러지? 뛰어가봤습니다. 근데 진짜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확인 결과 그 죽은 놈의 참새 이름이 100마리였습니다. 세 번째 참새 이야기입니다. 참새 10마리가 전부 뛰에 앉았습니다. 그리고 연발총으로 참새들을 향하여 포수가 따발총을 쫙연발로 쐈습니다 에서 아홉발만 딱 쐈어요 삼시아홉마리 다 죽었네 그런데 마지막 한놈이 남았는데 그 놈한테는 장전도 하지 않고 그냥 총을 내려버렸습니다. 그렇게 남아있던 참새 한 마리가 포수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아저씨 내일 또 친구 데리고 올게. 친구 팔아먹은 놈입니다. 오늘도 참새 시리즈세 가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